와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는 거 이라는 거 하고 계셨아요아 원래 좀 하고 있어요아 지금 에아 지금 한백백 이츠 한만원아 진짜요? <웃음> 아, 어떤 채널 하셨어요? <웃음> 삼겹살, 쌈장, 볶음밥 간단한데 입에 넣으면 오. 파이크 스파 노릇노릇 삼겹살, 밥, 쌈장, 깻잎, 와칸다 포에버 사운 삼겹살, 쌈장,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엄청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꼭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 어, 최상의 재료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신선한 삼겹살과 갓 지은 밥 그리고 밭에서 뽑은 상추 와! <웃음> 와, 이거 꼭 해드세요, 꼭! <웃음> 아, 일단 또 먹자. 와, 상추가 없어도 되겠는데요? 어, 너무 맛있는데?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 섭취도 좀. 와, 나 이거 왜 2인분 밖에 안했지? 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우회되는 게 <웃음> 2인분 밖에 안한 거! 아, 더 할걸! 와... 쌈장 아니 근데 이 쌈장이 저는 혹시나 짤지도 몰라서 적당히 넣었거든요 근데 팍팍 넣어도 될것 같아 이게 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안 짠데요 지금도 사실 여기다가 어, 쌈장을 그냥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어서 비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약간 그 쌈장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필요없어! 그냥...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맛이고요 외국 사람도 쌈장을 먹을 줄 안다면 깻잎은 나름 넣는다고 넣었는데 생각보다 향이 별로 안 나네. 그래서 더 많이 넣어야 되나봐요. 제가 한, 그래도 한 10장 정도는 넣은 것 같은데 뭐한 20장 정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양을. 기가 막히게 정했네! 지금 요 정도 먹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삼겹살. 정말? 한 300g 정도 이렇게 보보아 유튜브 아, 먹방이라는 건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아 네. 와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뭐 하고 계셨던? 거. 아 원래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독자님 몇명이요아 지금 한100 120 3만 명. 아 진짜요? 네. <웃음> 어떤 채널 하셨어요? 저는 볼링이요 아 볼링 볼링 잘 하신구나 어? 얼굴 나오셔도 돼요? 어사각안 씻었는데? 아괜찮아요모자에괜찮아요아네 <웃음> 그 한, 한, 한한한한 감사합니다 밥삼겹살한 아, 네. 그램 주세요 고객님 돈저축산만의 장점이 있나요? 어, 저희 아무래도 저희 축산은 여기서 작업을 해서 네. 저희는 일반 도매도 하지 식당 도매도 하지만 정육점에도 납품을 해요 일반 소매점에서 고기를 완성된 걸 납품 받아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싸게 먹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